여러분 요즘에 전세사기에 관련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런 방식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자료를 제가 한번 바꿔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바꿔서 만들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 근무하는 제 친구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피해자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자의적으로 이 콘텐츠를 만들어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자료들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보면은 어 전세사기 같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 그리고 계약 체결 시 그리고 계약 체결 후에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거나 이사 후에 유의사항까지 총 5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체결 전에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적정 시세 적정 전세가율도 미리미리 확인을 해서 해야 되고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현장에서 직접 다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셔야 된다고 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좀더 보기 좋게끔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왼쪽에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오른쪽에 내용을 작게 입력하는 방식으로 했고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활용해서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길게 하나만 삽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정렬해 주시고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채우기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요 색깔로 진한 청록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이렇게 텍스트를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된다라고 적어져 있는 이 텍스트를 흰색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내용을 적을 건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너무 텍스트가 굵고 많아서 이 내용을 좀더 줄여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의 색상은 일단은 흰색으로 제일 먼저 바꿔주시고 그리고 글꼴은 에스코 드림체 중에서도 얇은 글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문자 간격을 좀더 좁게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입신고를 할수 없는 이라고 되어 있는 이 텍스트가 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좀더 요약을 해서 적용받지 못함인데 그냥 적용 X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해지죠 자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한두 줄로 요약하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아졌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의 선을 삽입을 해줄 건데요 도형 선 도형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흰색으로 채워 줄 거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제목과 내용이 구분이 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저절로 시선이 어, 향하게끔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죠 자 이제 왼쪽에다가 숫자를 하나 넣어 볼 건데 숫자 같은 경우 는 은은하게 보여줄 수 있게끔 일단 텍스트 를 컨트롤 키 누르신 채 복사를 하셔서 1이라고 입력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 줄게요 텍스트의 옵션에 들어가셔서 투명도를 거의 한 90%까지 보일랑 말랑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약간 1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면서 텍스트가 보이게 되죠 자 이런 방식으로 기본적인 세팅 하나를 맞춰 봤습니다 어떤가요? 자, 요렇게, 어, 무조건 두 줄로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편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내용이 많을 때는 이제 세 줄이나 뭐네 줄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요거 그대로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전부 다 입력해 둔 상태라면 편집하시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어, 여기 아래쪽 여백으로 빼둔 상태에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다 선택한 다음에, 하단으로 컨트롤 시프트키 누르신 채 이동시켜서 복사해 주시고, F4 똑같은 간격으로 세 개를 더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안쪽에 있는 이 내용들을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여 넣으시고 자 여기 있는 이 색상을 그대로 서식 복사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V 하는 형태로 텍스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 볼게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컨트롤 V Ctrl Shift V까지 한번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목을 입력한 걸 보니까 여기 확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이라고 하는 것만 전부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까지 자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아졌죠 자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들만 하나하나 다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또한 그대로 붙여 넣어 주시고 서식 복사, 컨트롤 쉬프트 C, 컨트롤 쉬프트 V 눌러서 색상을 일단은 전부 다 같은 색상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내용까지 또 다시 한번 요약을 해 주셔야 해요 자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텍스트도 요약되고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서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텍스트를 전부 다 바꿔 주시기만 하면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내용 중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있어야 될것 같은 부분은 텍스트의 크기를 깨서 만들어 봤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다 보니까 무허가 불꽃 건축물, 적정 시세, 임대인 책임대 체납 여부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자면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당해본 적은 없어요 당해본 적은 없는데 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일반 사람들로 봤을 때는 적정 시세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보러 가셨을 때 일단 그 근처, 우리 내가 그 근처의 전체적인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꼭 파악하셔야 되고 두 번째, 그 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그냥 뒷좌석에 앉아있든 그래서 거기 앉아서 꼭 한번 확인하셔서 이 전세가가 맞는지 하나하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면은 선순위 관리관계 그러니까 전세보증금보다 채권이나 또는 보증금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시에 이제 반환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금 체납 여부라든지 선순위 관리관계가 어떤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전세 계약 체결 시에 꼭 확인해야 될 것은 이라고 준비를 해봤는데 체결 시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무조건 집주인이 나와야 돼요 집주인과 같이 면대면으로 얼굴을 보고 신분증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이라는 곳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꼭 사용해 달래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부동산마다 이제 계약서의 내용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내용이 다르다기보다는 폼이 다를 수 있는데 내용은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 포털 안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은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여기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계약서가 그 내용과 맞는지도 꼭 한번 보셔야 합니다 물어보시기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체결 후에 꼭 확인해야 될 것과 그 잔금 집시 꼭 확인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인데 자 이거 다 어떻게 보면 다 중요한 거예요 체결 후에는 꼭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30일 이내에 꼭 해야 되는 거니까 동사무소 가셔서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가장 많은 큰 화두가 되는 게 뭐냐면은 갑자기 변동이 돼요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집주인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권리관계가 바뀌었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잔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지급했는데 바뀌었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은 문제가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꼭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자 이사 후에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거는 이제 전입세대 전입신고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 뒀습니다 자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네 개를 만드니까 딱 뭔가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보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제가 전환, 밀어내기 라고 하는 효과를 적용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전세계약 체결 전꼭 확인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세계약 체결 시꼭 확인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 요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하나의 이미지로 연결해서 홈페이지에 등록돼 줄수 있게 되는데요 보통 요런 게 만들어진 자료들은 어떻게 저장할 수 있냐면 저장하실 때 왼쪽 상단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들어가셔서 파일의 형식을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여기 있는 P, NG 형식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이미지로 저장이 됩니다 자 모든 슬라이드 들어가서 모든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장한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주실 수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이미지를 전부 다 연결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꺼주느냐 디자인,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셔서, <웃음> 세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세로로 바꿔주시면, 최대화냐 맞춤하기이냐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이게 세로 형태로 길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슬라이드에 이미지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이 다섯 개의 이미지를 전부 다 삽입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으로 가서 맞춰주고, 또 아래쪽으로 가서 맞추고, 마지막 이렇게 맞춰서 완성해 주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긴 자료 하나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자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마우스 오른쪽 그림으로 저장을 눌러 주시고 그리고 폴더에다가 웹페... 웹페이지 전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웹페이지 전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긴 느낌의 자료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활용해도 충분히 웹 게시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아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비슷하게 꼭 한번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자 이렇게 강의 마쳐보도록 할게요.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